안녕하세요 뭐든지 원샷해 버리는 남자 원샷맨입니다 참. 명절 당골 음식인 식혜는 우리의 명절보다 더오래 전통을 가진 음식이라고 합니다 식혜의 유래는 중국 주나라 시대의 예법이 기록된 얘기에서 찾을 수 있는데 당시 상류계층이 마시던 청량 음료의 하나로 묘사된 한주의 윗문인 단술이그 기원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서 식혜는 문헌상으로 삼국시대에 처음 등장한다고 하네요. 삼국사기 제8권에는 신문왕 3년에 왕비를 맞이할 때 들인 패배 품목 중 하나인 감주가 언급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에 등장하는 우리나라 음료 중 가장 처음으로 문헌에 등장한 것으로 시케가 최초의 우리나라 음료라는 것을 짐작하게 하네요. 그러면 시케와 포도봉봉을 원샷해 보겠습니다. 참! 개인적으로 달기만 했지 포도봉봉과 시체가 서로 따로 놀았어요 그냥 달달하기만 했습니다 원하시는 음료수 원샷이나 믹스 리뷰를 보고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든지 원샷하는 남자 원샷맨이었습니다